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봉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사슬슬 허드라가도 어제 정춘 일러니, 오늘 백 빨한 신호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줄 아는 봄흥을 만경흔들쓸때 있나 봄흥한 갈려거든 가거라, 이라 하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승화시라. 예, 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삭풍 흙을개를 굽히게 않듯 황국 단풍도 헛떤곳 가을이라고 가을이라고 겨울이 돌아오면 낭모한 천찬 바람이 백설만 퍼 되고 보면은 월백, 설백, 천칠언니 모두가 백발이 버시로구나. 세월은 다시, 청춘을 노려라. 어와 세상 번인네돌이내한말 들여오소. 인생이 모두가 8 0을 산다고 해고 정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신 다제하면단 사십도 못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충방산천에 흙이 오구나 사후에 말 세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월아 세월아 세월아 가지말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듬는다 세월아 가지말라 가는 세월 어쩔거나 들어지 나무 끝, 끝, 그리다, 계란, 배달 놓고, 국국 두식 허는 놈과, 부모 부요 허는 놈과, 형제와, 모, 다른 놈, 차리로 잡아다가저로 세상, 먼 보내버리고 나머지 본인네들 서로 부여 앉아서 한잔더 먹소 그만 먹게 허면서너렁거리고 지내보세 그때야 놀굴 보라는 흥보에게 부자된 내력을 다넣고서야 흥보야, 그건 그렇고 내가 오다가 저 대천을 바라본 게 말이여, 올룸 돌룸 하게 곱게 생긴 그괴짝 보기 좋게 생겼더라. 그괴짝 이름이 무엇이냐? 예, 화초장입니다. 과니 그뭐 들었냐? 예, 은금과가 그냥 꽉찼지오 보시죠. 아, 은근보하가꽉 찼어? 예.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웃음> 야, 흥보야. 넌 삼강오륜 아니야 아, 삼강오륜이야. 형님이 더잘 아시죠? 안 아, 응 그렇지, 그렇고 말고. 삼강오륜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 삼강오륜은 나도 모르겠다. 흥보도 하고, 놀보야 하고, 우리 형제 기간에 삼강오른이라는 것이 본래 그것이 문서에 있는 것이오 즉네 재산이 내 재산이고 또내 네 재산은 그냥 도로 내네 재산이고 가사 내가 죽을 때를기어서 죽을 띠가 있을 것 같은 지경이면 형제는 일신이라고 했을께 동생이 네가 대신 죽어야 되고 죽을끼를 비어서 죽을끼가 있을 것같을 지경이면 그냥 니가 가지고 튀어져 버리고 요것이 언제 그러냐 러면은 내가 장손이니께 선영을 맡아야 된다 이 말이여 알겠냐 그러니 너저 괴짝 안생김생 치고 그놈나 돌아. 예 그렇지 않도 형님 목수로 거기다 은근 보아 꽉 채워서 넣어둔지 가오랍니다 뭐시겠죠? 아따 니가 나를 주려고 거기다 은근 보아 꽉 채워뒀어? 예? <웃음> 그럴 것이다. 아 내가 너를 어렸을 적에 많이 얼마나 이쁘게 키웠다고. 이? 예? 나라. 내가 절방 짊어지고 갈란다. 아이고 형님 체질에 오셨다가 주무시고 내일 한식켜지어 가시죠 뭐시 없죠 어 이런 도적놈의 시까가 있는가 야 이놈아 나술 담뿍 처먹여놓고 나 잠든 새그 괴짝 속에 있는 은근과 싹다내놓고빗거뜨리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어 이런 도적놈이 있는가 형제지간에 고걸 하나 달라는디 여 핑계에 저 핑계에 이런 때려주길놈 사람들은 날 보고 도적놈이라고 한단 말이오 응, 예, 내 사는 불려 등이오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했으니놈아 예, 형님들이지요 이놈이 걸방을 걸어 딱 짊어지더니만은 대문 밖을 나가면서 코 새져버리고 야 흥보야 그러니 요것이 뭔장이라 그랬지 예 그것이 화자 초자 장자입니다 아, 나 이놈아, 네가 이 시간 시라고 짜짜짜짜 어지 말고 한물로참 외라. 예, 화초장이다. 오냐, 네 진작했다. 이놀보놈이 화초장을 외면서 가는 뒤꼭 이렇게가 는 것이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어, 어, 어, 어. 이 얻었구나, 한 초장 하나를 얻었다. 어, 이 신구나, 한 초장. 뚜랑 하나, 건너뛰다가, 아차, 이전니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장은 장기 모르겠다. 거꾸로, 뭐, 저도 모르는구나. 초장, 화, 화장, 초, 장, 초, 아. 아이고, 아니,로구나. 장자를 벗도자, 들먹거려 보자. 초장, 간장, 된장, 빈장 송장, 꼬치장 토장, 개장, 우장, 천장. 부들장 아이고 못됐다 저기 불로 들어가뇨 이 모든이 웬일인가 해라 이 사람 요망하라 돌보마누라 가다 온다 돌보마누라가 나오면서 아이고 여보 영감은 영감 못신줄내 영감 네 몰랐소 你的人我你的我你的我的你你的我<音>